대짜 나왔습니다. 아우 예쁘다. 디테일이다. 깨도 예쁘다. 깨도 예뻐. 아, 와 너무 부드러워. 아 어, 어, 근데 그래.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어, 아마 막쟤네 아우 막, 쟤네, 아우, 막. 어, 뭐야? 진 어, 근데 이거 떡해 대박이다. 위에 이거 껍질이 미쳤다. 껍질 진짜 미쳤다. 자 저희 오,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 스타트. 오빠. 수양이 들어갑니다. 수양이 수양이 세 개를 합쳤어요. 빨래 널듯이 널었네. 다 <웃음>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안약이 필요 없네. 진짜 맛있나 보다. 안약 넣은 것처럼 눈이밝아졌어 아, <웃음> 진짜 배고파. 아. 한입씩 딱 드시자마자 표정다 이렇게 아, 이렇게 녹으시는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와 너무 힘든 아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진짜 근데 녹는다. 소영도 들었고요. 오, 한... 하나도 안 뽑혔지? <목소리> 응 맞아 극강의 <목소리> 부드러움이다. 진짜 부드럽다. 쫀득쫀득하고 짭조름하고 다 갖고 있네. 너무 맛있어 근데 한 부위만 막 짜고 이런 게 아니라 간이 다 굵고루 잘 배어있어. 아 근데 여기는 진짜 가족들이랑 먹고 싶어. 응, 음. 아니 내가 족발 얼마 전에 인생 족발집을 발견했거든. 음. 거기도 정무맛있었는데 음, 솔직히 음. 주변에 소개해주고 싶다 여기는. 응. 음. 껍질 야들야들한 것도 어떡해? 그냥 아무것도 안찍고 먹고 지금 그대로 먹고 있는. 간이 거. 너무 잘 음. 배겨 음. 있나? 오. 미쳤다. 이게 족발이랑 데은 응. <웃음> 음. 아, 기본한 점씩이 아니라 두 점씩. 먹 진짜 봤어요? 세점세개 들어가는 거세개 들어갔어요. 사실 저희 다먹어가요 저희 다먹어가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음진 야, 뼈가, 뼈가, 진짜 맛있어. 짜. <웃음> 대박. 껍질 <웃음> <깎이. 웃음> 진짜 진심의 여은 와, 대박이 <웃음> 근데 진짜 그 정도 맛이야. 오, 진짜 <웃음> 맛있어. <웃음> 어, 저거 맛있는 부분에다. 그. 아강발, 아강발. 오, 아강발, 아강발. 아, 감사하다, 진짜. 어머, 잠거 봐. 거 먹었는데, 아, 진짜 어 아, 진짜 맛있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맛있 대단해 아 나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족발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같아 진짜 나도 진짜... 진짜 극강의부드러움이야 살이 완전 어 아. 어쩜 이렇게 야들만 고 아, 그거 이거 부여면 되겠다 응. 여기다 보자 보자 보나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 옮겼어요, 지금. 저희 현재 제한 시간 60분 중에 5분 딱 지났습니다. 아, 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걸리 나는 새우젓 와+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나 봐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무말랭이. 생치. 아니야 아우, 어, 괜찮겠다. 꼬득꼬득꼬득하게 거듭 거듭 해가지고. 아삭아삭한 아작, 거, 아삭아삭한 아작, 거. 어. 양념 대신, 아 음. 무말랭이랑도 엄청 잘 어울려. 아삭아삭는이 식감이랑. 음. 음. 쫀득 부드럽고 아삭아삭하고 막 입안에서 터지는데? 어. 무말랭이. 근데, 최초적으로, 진짜, 찐이잖아요. 네, 찐이에요. 만발레기가 어. 어. 너무 맛있나 근데, 족발이랑 당장 집이 김치가 생명이잖아요. 김치가 생명이죠. 너무 음. 맛있어. <웃음> 너무 놀랍다.